왔다 왔진행게 왔다 밑에 왔다는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용로에 있는 세계적인 스테이크 전문 프리미엄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이곳이 위치한 곳은 마국GMG 타워인데 지하에 주차를 하고 3층에 있는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공항점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통로는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스테이크 전문점 아웃백 스테이크 입니다 이약을 사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제가 일행보다 조금 늦게 이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네, 네. 오늘은 일행중에 생일이 있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주문하는 메뉴는 블랙라벨 스테이크 세트로 4인분을 시켰습니다. 오늘 주문한 블랙라벨 스테이크 세트의 구성품을 보면 먼저 브레드가 나옵니다. 브레드는 브라운 브레드 부심의 브레드라고 합니다. 허니 버터 크림에 망고 스프레드 버터가 일품입니다 다음은 에이드입니다 에이드로는 네 오렌지와 자몽 맥주도 곁들이고 망고와 콜라까지 주문을 쭉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감자튀김과 파스타입니다 파스타는 두가지 툼바 파스타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주문을 했습니다 별도로 샐러드를 주문을 했고 수퍼는 양성이 수퍼가 나왔습니다 이는 양성이 수퍼 대신에 치킨 핑거푸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라벨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쭉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코스로 하나하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테이블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스테이크도 나왔습니다 새우와 토마토와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볶음밥도 추가로 시켰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투움바 파스타이고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입니다. 감자 튀김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메뉴가 테이블 위에 다 보입니다. 이렇게 가득 찬 한상을 지금부터 스테이크와 볶음밥.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감자 튀김, 스테이크. 샐러드 파스타 이게 알리 올레 파스타 거밥 볶음밥 파스타 볶음밥하고 블랙 나벨 스테이크 콤바 스테이크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목소리도> 아레인 머스타드? 음, 이거 맛있레인 머스타드, 제음밥아 볶음밥 다 오늘은 세계적인 스테이크 전문 프리미엄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기념일이나. 생일이 있을 때 축하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것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